8시 50분이다. 심장이 뛴다. 따상을 기원하며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와이프 몰래 꼽을 쳐둔 돈과 법카로 하루하루 버티며 남긴 생활비로 전 재산을 올인한 결실을 맺는 날이다. 우리 룸메가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 집안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알고는 있지만 아는 척하지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 늦은 밤 전화 너머로 LG 공모주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걸 엿듣게 되었고 조용히 통장 잔액을 보니 나도 도전 가능하단 판단하에 전재산을 올인했다. 물론 사라지는 돈은 아니지만 전재산이 묶여버리면 내 인생은 길거리 인생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통장 잔액이 3천원이나 하지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따상의 기대는 내일의 고통보다 더큰 희망을 주기에 큰 결심과 각오와의 실행에 옮겼다. 나를 불쌍히 여긴 신께서는 이제 당당히 고개를 들고 다니라며 이주에 은총을 내리시니 아침 9시 더도 말고 다음 달 생활비만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긴장감과 압박감은 수능 보러 가는 수험생의 기분 수능을 안 봐서 모르겠고 보호자가 없어 무수면 위내시경을 선택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목젖으로 받아들이기 바로 직전의 긴장감 정도와 비슷 여튼 9시 종은 울렸고 느긋한 선비 마인드로 54만원에 팔아치웠다 나는 미련이 없어 예전에 가게를 말아먹었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지 미련이 없어 2년째 탈모약을 복용 중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아침에 물줄기가 경쾌합니다 건강하다는 신호 카피하기라 저렴하지만 그래도 1년치 37만원입니다 아껴 써야 된다는 압박감에 가끔은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또 머리카락입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좀 나이가 좀 아... 학교 개학하니까 기분이 어떠 좋아 학교 가는 게 좋아? 어. 왜 그런 줄 알아? 어. 1학년이니까. <웃음> <웃음> 공부 는안 하고? 응 어제 어제 한장 불었어.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좋은 거야. 어. 좀만 있어봐라 수업은. 재밌어. 왠지 알 어. <웃음> 선생님 만들기 하나니까. <웃음> <웃음> 야, 아침에 학교 가고 그럼 밥 먹고 오는 거네. 영화 보고 놀다가 종이접기 하고 그림 그리다가. 밥먹고 집에 오는거네 아 부럽다 너의 인생 가방 들고 가야지 어. 가 좋아요 아이 제가 굳이 휴무를 금요일하고 토요일 굳이 금토로 쉬는 이유는 어, 금요일은 저희 딸도 학교를 가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출근을 하는 날입니다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 혼자만의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 금요일로 정했다 근데 오늘 이제 금요일 쉬는 날인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너무도 화창하고 어, 쉬는 날인데 제가 지금 어디를 가느냐 하필 오늘 쉬는 날 어, 매장 하나가 오픈을 합니다 하필 도 저희 집 근처에 가야지 뭐 와, 가게 그만두고 천어 로데오 거리에 나와본 게 지금 거의 어, 몇 년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오랜만에 로데오 거리를 지금 걸어가 보는데 아집 앞인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아, 좋았던 기억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기에 힘든 기억을 굳이 꺼낼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사는 게 정말 힘든데 <웃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기억을 꺼내서 굳이 수면 위로 끌어올릴 필요는 없어서 또 가다 보면은 이제 제가 9년 동안 장사하던 가게가 하나 나올 거예요 피와 땀으로 일궜었던 비록 지금은 제 손을 떠난 지오래됐지만 기쁨과 슬픔 고통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가게입니다 여기 볼까요? 이제 왔는데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탁 꺾으면 저의 고통과 뭔가 슬픔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가위가 나옵니다 할리스네그렇다고요 진짜 나도 대단했지 저 매장이 24시간 매장이거든요 24시간은 단 하루도 쉬지를 않고 9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맛이 간 이유는 그 인건비 한번 줄여보겠다고 24시간 매장에서 17시간, 18시간씩 일을 했으니 가, 이게 맛이 가지 안가고 <웃음> 어쨌든 저 가게를 운영을 해봤었고 저기서 기쁨도 얻었고 슬픔도 얻었고 뭐 실패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나마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쉬는 날인데 하필 쉬는 날 하필 오픈, 살기 위해서, 주는 날이지만, 가야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쉬는 건 사치다. 어,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곳이, 그 우리나라의 그 3대 사창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 꾸준히 명맥을 유지해오던 곳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다 털었죠. 한번 걸어가 볼까요? 싹다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왔네요. 아직도 남아있는 그 흔적들, 네. 그죠? 여튼 제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일부러 뭐 찾아온 건아니고요 가게를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그 길입니다. 아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에게,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를 하게 되었네요. <웃음> 네, 뭐 이렇습니다. 아, 신기하죠? 어. 건대까지 걸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이 생각보다 뭐네 이름 없는 파스타인데 이름이 있네 이름 없는 파스타가 이름 있는 파스타다 뭔 얘기야 내가 지금 돈가스를 튀기면서 돈을 벌고는 있지만 두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아 물론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망할 거라고는 항상도 못했었던 일들이다 당연히 돈을 많이 벌 거고 당연히 장사는 잘될 거고 나도 당연히 건물을 살수 있을 것이고 가족과 행복한 날만 꿈꾸며 살아왔었다 망할 거라고는 일도 생각 못 했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밀크티랑 와플을 팔면서도 내가 그 회사를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 그렇게 나올 줄 내가 알았나? 얼마 전까지 다니다 미국에서 갓 넘어온 카페에서도 임금 체불을 당할 줄 누가 알았나? 사람 일은 알 길이 없다고 앞으로의 내 인생도 어떻게 변할지 어떤 일이 닥칠지 예상할 수도 알 길도 없다 하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은 밥 먹고 살 길은 열린다 라는 큰 교훈은 얻었다 결국 지난 날에 내가 겪었던 일들을 후회하거나 실패했다고 단정짓는 건 아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살고 있는 거고 아 물론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날 뽑은 거고 지금은 그 실패했던 경험들마저도 소중한 나의 재산이다 비록 번 돈보다 날린 돈이 더 많지만 나는 큰 재산을 갖고 있기에 앞으로의 날은 밝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를 한번더 해본다. 죽으라는 법은 없어. 버커 쓰셔야죠. 네 잔이요? 아, 전두 잔. <웃음> 한 시간마다 하나씩. 한 시간마다 하나씩. 어떤 걸 주면? 제일 비싼 걸로. 2 5 0 0원짜리로 아, 저는 너무 잘 어. 아이스가 더 비싸네. 아이스 비싼 걸로 먹어야죠. 아이스로 먹어요. 아이스만. 로먹 손님들 안 드시나? 더 드실 분 없나요? 이따가 식사도 하셔야 죠 여기에 건대 초밥집 유명한 데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오늘 초밥 좀 먹고 이번, 이번 영상 나가면 진짜 버카 뺏길 것 같은데 제가 끝까지 사서 합니다 <웃음>